신나는 리듬닥터 켜주세요! 조수미님! 아! 조수미님! 아! 처음 본다! 네! 저도 조수미님 처음 봐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주 봐요. 스토리 모드겠지요? 맞죠? 스토리 모드! 이번이었죠 2번? 이번? 아! 이번 네! 오케이! 네! 게임 페이지의 사무실! 좋습니다! 신나게 또. 게임 소리 다잘 들리시나요? 이제 다른 곳에 있는 듯하다 뭐 지난주에 일단 의대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던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관으로 가야 하죠? 본관은 어..여긴가요? 아닌가요? 여기 여기 어때 네. 1년간 공부해 놓고 이런 거나 먹고 있다니 아, 저런.. 어제 친구들한테 사기만 친거 같잖아 아 저기 있다 3일 동안 마트도 못 가고 시간이 전혀 안 나잖아 피곤해 어, 집에 가서 과자 먹고 쓰러진 다음 근무전에 일어나야 돼쉴 시간도 너무 없.. 어참 쉽죠? <웃음> 참 쉽죠? 저기 의사선생님? 안녕 혜리였지? 네그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 치료 때문에 방에 있어야 하는 건 알지만 잠깐 외출해도 될까요? 금방 돌아올게요. 아 그럴 수 있죠. 나가고 싶을 수 있죠. 제 할머니가 부탁해서요. 할머니 집이 서쪽 사막 근처인데 거동이 불편하셔요. 어 되게 멀리 어? 가족에게 뭘 보내고 싶다 하셔서요. 사진도 찍어오라고 하셨어요. 고향과 사막의 풍경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셨어요. 잠깐만 갔다가도 될까요?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네? 흠 과장님이 머리끝까지 화날 텐데 아. 과장님 빌런이네요. 사실 지금 퇴근 시간이라고 집에 가야 해. 그래도 중요해 보이니까 아이 이양한테 말해보자. 감사합니다. 후. 사진 찍고 물건 배달하려고 택배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진도 인터넷 검색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 이양 제발 제한테 중요한 일이야. 어이 되게 착하네요. 근데 공감,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호호호호, 현현해. <웃음> 병아리 시선 강탈 현현해. 아 알았어 그럼 되겠네. 리듬닥터 프로그램을 만지고 있었어. 이 병원 컴퓨터보다 더먼 곳에 있어도 작동하도록 말이야. 어글 병아리가 진짜 시강이네요 먼 거리를 가더라도 연결이 살아있다면 과장님한테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지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 환경 <웃음> 움직이기 힘든 환자나 노령 환자들이 집에서 떠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야 음흠. 언젠간 대기실에 사람이 없는 날도 올수 있겠지 하루 동안 외출해도 괜찮은 거지? 으응 음, 음, 그러자고 얼른 퇴근해 이다 도와줘서 고마워 응 인턴 헤일리를 따라가서 같이 서쪽으로 가죠. 열차로 이동할 거야. 아, 인턴! 넵! 네. 몸이 괜찮은지 잘 봐줘. 처치가 필요하면 해주고. 예. 연결 상태와 그 한계를 시험해볼 좋은 기회야 행운을 빌어. 넵! 넵! 넵! 넵! 넵! 넷. 아! 넵! 교표디님이 네, 그 잠깐 조정을 하신다고 해요. 네, 잠시만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그동안 물을 마실게요. 뭐라고? 요즘에 그 테이크아웃 컵을 원래 썼는데 요즘에 좀덜 쓰려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 네 텀블러를 이거 물을 한 모금 마셨고요. 조금 무거웠는데 그래도 요즘에 텀블러 들고 다니니까 따뜻한 걸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이제 플레이해도 되나요? 귤비디님 어, 계속 열심히 조정 중이십니다. 똥땅똥땅 <웃음> 소주라니요! <웃음>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따끈따끈한 보리차예요. 아..네. 네네네네. 귤비디님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정이 끝났고요. 네, 해보죠. 트레이닝 닥터 스트레인 라이드 퍼포먼스. 오! 음, 기차에 탑승한 행인이 심각한 가슴 통증을 보임. 우후 과로에서 몸이 불편한데 잠깐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쉬셔야 될것 같은데요, 과로는. 네. 안녕, 여기는 병원이야. 잘 들려? 열차 위 광부를 도와주려고? 네. 오케이. 심전도를 받는데 새로운 치료를 해야 할것 같아. 에드가씨랑 페이지의 방법대로라면 이런 증상에는 심각한 요법을 병행해야 할게잘 모르겠지만요. 어, 어쨌든 뭐 새로운 리듬이 나온다는 것을 길고 당황하게 얘기를 하네요. 꾹 눌러야 돼. 아하! 롱노트. 그죠 음. 한번 해보자. 네. 연습! Yeah. 이거 다시 맞춰야 되죠? 아하! 어 이거 아니었나? 어 어디갔지? 보정 이거 있죠? 어네 퓨러 말았는데 다시 배워야 될텐데 다시 배울 수가 있냐? 다시, 다시 한거 있어요? 제시, 아 나가기 나가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를 안 배운 것 같은데? 어튜토리얼에서안 나온 거 보고 당황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아니 배우다 말았는데 튜토리얼 다시 안 나오는 건가? 아 이거 나 오. 침전도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꾸욱 눌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된 건가요? 아까 건된 거였나?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 해보고 어떻게 든 되겠지 어떻게 든 되겠지 애프플. 살려 드려야지, 살려는 드려야지.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 살려야 한다! 살려야 돼! 안보냈 <웃음> 키보드 못 채이는 <묻혀있는> 것 같다고. <웃음> 못뺀 광고를 못리치는게임인요 <웃음> 어, <어떡해. 웃음> <윈도우는 헤딩 게임인가. 웃음> 아, 어떡해. 윈도우는 드게임인가아아 지금 약간. 지금 키보드를 바꿔주려고 하고 계세요. 네. 이거 안 했는데. 아까 이거 플레이 안 했는데 에프 뿌리 나온다고? 세상에. 아까 플레이했는데 에프자 이고 나오고. 마치 이건 출석을 안했는데 F 프플이 나오고 출석을 했는데 F0가 나온 느낌인데? 애프플은 <웃음> 놀리는 거야. <웃음> 나랑생 이강이몇 번째 듣나요? 개절할게요. <웃음> 아 잠시만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야? 아 진짜? 아 저기서 하고 있었냐? 저희 지금 저희 토끼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오, 대박! 요 키보드 바꿔 주시게요 네 다시 한번 <웃음> 뭐지 랭크 D 다시 이거 다시 할게.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아닌 거야 이거 정말 이거 산으로 아니야 다시 할래 다시 할래 아니야. 아닌데? 진짜, 보자 한 번만 하지. 진짜, 진짜, 라스트. 초고라스트초 그냥 가겠습니다. 도라할수 없어요. 트초할수 없었어. 스 아, 어시 아!